스 <웃음> 평화단체 평화대학들이 3년째 공동주최한 국제평화회의는 각기간 대표들의 인산말로 시작했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라운드 테이블 토론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제일식션은 뉴욕 평화 손잡기, 뉴제널레이션 운동의 경험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이체 림브라스 평화 손잡기 이게 엄청난 인들이 함께 모여서 평화의 손을 잡았는데 어, 뉴욕에서도 유행이 있는 뉴욕에서도 그때 1, 류 5편에 가진 인권이 세계시민들의공감을끌어낼수 있듯 평화 또한 많은 세계시민들의 공감과 진참을 끌어내자신의 이름에 대해 한번더 평화를 뚫어봅니다. <웃음> 한지에서보다 잘요게 괜찮을 때평화발목못 같은 것은 잘못이 나가는 것 같고 또 아직 수업과 외야된 많은 이입니다이자들에게적경기역이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쩌면 행다이에요 다음에는 KDMG k d 다음에는 KDMG. 그다다는다그 KDMG. g g 에다에는 세션은 우먼 로스 d m g 평화 지도자 크리스틴 아내 영상 원고를 통해 문을 열었습니다 If there's not agreement between the two militaries, the government does not feel that our safety would be assured. People think that the only way North Korea can be dealt with is to eliminate it. There is an image that there aren't real people and that they must be destroyed. This artificial boundary has kept Korean people separated. 실력과 오래된 전략적 요소들을 어떻게 개발해보지 않면이 상황 속에서 소발받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그런데 당내의 외교 전문들은 유리할 방법이고 판매를 삽니다. 근데 북한은 최소한 북한의 외교 정체에 대한 정보를 모겠지만 북한이 어떻게 할치가예측이 가능하대요. 데 대한민국은 결실의 의 없으면 진 가장 큰 장애는 어, 어떻게 보면 대화 풀어야 되는데 그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인권문제가 이제 그 들어가 있는 거죠. 북한에강경하게 돼야 된다는 논리는 북한은 인권문제가 있는 악한 정권이기 때문에 대화를 이기서 문제를 풀수 없다. 없어져야 된다는 논리이 있어. 이 운동을 새로운 말로 직접적으로 시민의 직접 행동으로 국제관계에 뛰어들지 않는 지금 우리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내셔널을 넘어서 인터내셔널 그러면 우리도 한반도 평화운동을 한다는 시민청원에서도 시민국제도 기니다 국제평화회의 참가자들은 공동실천선언문을 발표했고 실천 방안으로 적경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민평화외교에 직접 나서자고 결의했습니다. 다문위원회와 적경지역대표자회의는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모니터, 평가는 뜻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대북전단을 뿌림으로 인해서 북쪽에서 사실 포를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남쪽에다 이렇게 쏘게 되면 인해서 주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도 위협이 있었지만 또한 이동도 못하게 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북전단이 누구에게나 그 사람들은 또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북전단과 민통전 출입이 되는 것은 생계랑 직결됐다. 그래서 대북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도 좀 반영해 가면서 그런 행동을 자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북전단은 지역계의 어떤 평화를 파괴하는, 무너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행동이거든요. 바라기는 어 대북전단 어 문제 뿐만 아니라 남북 평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더 평화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만들어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함께 아, 고태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적경지역의 평화 실태를 체험하기 위해 주최 측과 미국 동포 대표단은 철원에서 광화 교동도까지 적경지역을 주로 다니며 주민 대표들과 평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본 연백마을 네, 바로 지첩에 있는데, 네, 참 반가우면서도 가슴 아픈 반가움입니다. 북한의 물자가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반드시 여기 살이 보여서 묵어야 돼요. 이때 맞추려고. 이번 국제회의는 시민평화 외교운동의 첫 단추를 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나라들의 정상들이 어, 이 평화의 문을 열지 몰라도 그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반드시 네.